안녕하세요 해피니스 입니다 어, 이번 턱걸이 도전은 9월의 어느 날 아들의 초등학교에서 어, 턱걸이를 해보게 되었는데 한개밖에 못하는 저에게 스스로 좀 너무 충격을 받았고 어, 아들에게도 좀 부끄러웠습니다 어, 참고로 중학교때 저는 체력장때 10개를 했었습니다.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서 올해 안에 턱걸이 10개를 목표를 하게 되었습니다. 44세의 턱걸이 도전 과연 성공했을까요? 뭐 <목소리도> 됐다 여섯 개를 ó 고 u e r 네그 2019년 10월 4일부터 12월 27일 까지 어, 하루하고 하루 쉬고 이렇게 턱걸이를 계속 했고요 어, 결과는 8개입니다 어, 목표가 10개였으니 80% 정도 달성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그래도 만족합니다. 어, 제 스스로한테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. 2020년 목표는 15개입니다. 어, 2020년도에는 제가 45세가 되고요. 음, 45세 중년의 도전은 계속됩니다. 감사합니다.